Hi guys! Welcome back to my channel! 제가 오늘은 DM으로 꾸준히 요청을 받았던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30대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? 저도 개인적으로 오, 이건 좀 잘했네 싶은 것도 있고 제가 좀 고치느라 애를 먹었던 것들도 있는데요. 아 이런 건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. 여러분은 좀더 빨리 알고 더 멋진 30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? 먼저 1번. 참고로 저는 90년생이니까 뭐 올해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드네요. 어, 이 30대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면요. 통장에서 옵니다. <웃음> 네, 슬프지만 사실이에요. 이 20대의 자존감이 뭐 외모, 스타일,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서 온다면 방금 얘기했던 뭐 외모, 스타일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 통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30대거든요. 또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스타일이나 외모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달라지고요. 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무리도 조금은 달라집니다.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. 내 20대 초중반이다. 근데 얼굴도 예쁘고 어, 너좀잘 나간다 신나게 젊음을 즐기다가 어, 결혼 잘해서 공주님처럼 지금처럼 살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일은 힘들고 그 당시에 외모가 깡패인 시기예요 그런데 이 이 때를 잘 넘겨야 합니다. 여자들이 이때 인생이 정말 많이 꼬입니다. 또 데이트 하다 보면 막 소개팅 할때 밥도 많이 사줘요.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, 놀러 다니고, 여행 다니고, 공주놀이 하다가 20대 후반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특히 버킷리스트, 뭐 인생 조언 영상 이런 것들 보다 보면 20대 때 여행을 많이 다녀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.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 20대 때 여행 많이 다닌다는 거뭐 좋은 추억 쌓고 경험 대우 다 좋긴 한데 저보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시간, 그 돈, 그 에너지로 진짜 저한테 투자를 할것 같아요. 진짜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.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.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지만 저를 위한 뭐 힐링, 투자라고 하기에는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요. 20대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내가 뭔가 부업으로든 취미로든 할수 있는 게 새로 생긴다는 건 30대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. 이게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. 어, 자꾸 내 리즈 시절 이렇게 보낼 순 없어. 막 놀아야 돼 하면서 추억 만들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20대는 남은 3, 4, 5, 6, 7, 8, 9, 100대 남은 80년을 잘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. 남들 하는 거다 똑같이 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. 나만 할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20대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. 2번 어, 저처럼 이 성향이라면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. 제가 20대 때 정말 많은 모임을 다니고 인간관계도 많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정신없는 한때를 보냈어요. 저는 나름대로 외로울 결를 없이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도 나도 자신만의 피난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막 뭔가 힘들 때, 막 속상하고 우울할 때, 특히 여자들, 친구들 만나서 막 풀고 그러잖아요.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면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보다 내가 혼자, 아, 그래, 이해하고 넘어가자. 참고 혼자 삭혀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나 혼자 속상해도 이해하고. 또 혼자 고민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야 되는 일들도 훨씬 많아집니다.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예전에 학생 신분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또 어떤 뭐 조직이나 직장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이 생기잖아요. 여러분 모임에 가면 느낄 거예요. 지인들 중에 직장욕을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본인한테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. 이런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연습입니다. 저도 외향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. 막 핸드폰으로 뭐 전화, 톡 이런 거 하지 않고 고민하는 시간을 나 혼자 가졌을 때 굉장히 차분해지더라고요. 왜향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연습하시길 바래요. 네 번째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인간관계 편식하지 마세요. 얼마 안 살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30대 중반까지 살면서 느꼈던 사람을 가장 편협하게 만드는 겁니다. 저도 고치는데 애를 많이 먹었고요. 아직도 고치려고 노력 중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 어릴 때 물이 지어서 놀잖아요.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어도 맞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무리지어서 다니고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 안껴주고 이런 게 자연스럽습니다. 근데 20대 때 그래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. 오히려 20대가 어떤 모임이든 끼고 싶어 했을 때낄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아 나랑 좀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지 않아요. 20대 때 잘못 들이는 습관이 사람 거르는 겁니다 땡땡은 믿거 하면서 사람 거르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사기꾼은 거르는 게 맞겠죠. 하지만 나랑 다른 성향,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주는 아니어도 꾸준히 교류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아 내가 사람들을 너무 가려서 만났구나 세상에 너무 단면만 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되게 많이 후회되는 점이고 또 내가 찾고 싶은 사람들, 당기는 사람들만 찾으면 그게 당시에는 편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편협하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. 어쩌면 여행가는 것보다 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내 사고의 편협한틀을 깨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뭐책 모임도 좋고 뭐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좋으니까 공통점이 적은 사람들을 20대 때 최대한 많이 만나보세요. 마지막은요. 제가 또 뷰티 유튜버로서 딱한 가지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 엎드려 자지 않기.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. 피부에도 좋지 않고요. 얼굴 커지고요. 목주름. 얼 얼굴 주름 생기는데 정말 탁월한 게 <웃음> 엎드려 자는 겁니다. 제가 20대 초반때 막 엎드려 자가지고 생긴 이 주름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어요. 제가 지금 관리를 잘해서. 목주름이 원래 두 줄이었는데 지금 한 줄이거든요. 목주름은 관리해도 답이 없다 이러길래 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 제품도 많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또 관리를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. 요거는 뭐 제가 나중에 자세한 팁을 알려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수면 자세입니다. 엎드려 자는 거는 정말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게 여러모로 건강에도 좋고요. 그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베개 에 이렇게 팔 끼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거. 정말 최악입니다. 저도 익숙해가지고 고치는데 한한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쿠션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조금 높은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워서 자거든요. 엎드려 자는 게 평상시에 뭐 피부에 바르고 뭐 똑바른 자세하고 이런 거다 소용없습니다. 엎드려 자면 말짱 도루묵이에요. 짜잔!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.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뭐냐 저의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고요. 다른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도 저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